이 글을 채찍으로 때려주세요. 제 미래 여친하고 엘든링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엘든링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콜라 300 회차도 첫친 질문은 엘구는 재밌나요? 어,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왜친창이신가요 아무래도 제 손에 맞는게 다크 소울 많은게 없었습니다 불사대를 왜 싫어하십니까 받아들이시죠저는뭐 애초에 싫어 해 하다라기보다는 우리 때 좋아했던 적도 없고 싫어했던 적도 없습니다. 3에서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인물은 카를라고요? 스콜러와 팔란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아... 둘다 싫습니다. 진행해보고 싶은 방송 컨텐츠가 있나요?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큰 계획은 없어, 사실상. 엉덩이가 왜 그리 빵실합니까? 글쎄요. 똑똑한 <웃음> 엉덩이. 현실에서도 맞는 걸 즐기시나요? 맞는 거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아, 그래요. 안 나온 단계 좀 이상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소울 PVP에서 최대 몇 연승까지 해보셨나요? 증거도 없고 한데 10연승 이후에는 별로 세보진 않았습니다. 특정해 줄수 있나요? 특정은 유료입니다. 이 글을 채찍으로 때려주세요. 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본 게 있는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게임 리뷰는 아니고요 이런 게임이 있다 뭐 소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PVP 결투장을 여는 건 어떨까요? 저는 PVP를 처음 초창기 때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이제 좀 지치거든요 솔직히 다른 이제 방송하시는 분한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폐차 방송이다 보니까 캡시 좋아하시나요? 간장 안 마십니다 아농담이고요 제가 원래 탄산을 안 마십니다 탄산 자체를 안 마시기 때문에 굳이 음료수를 마신다면 저는 2% 마셔요 저는 2%를 좋아해요 음료수 중에서는 여태까지 했던 프롬사 게임들의 스토리 전달 방식에 대한 생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초롬이 생각하는 게딱 이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내가 처음 그 세계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어깨 너머로 그냥 보는 식으로 스토리가 없는 스토리텔링에 전달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많이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사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난 좋아했던 적도 없습니다 어... 엘덴 링은 실존합니다 그렇다면 스콜라 2회차를 하는 펠리르도 실존하나요? 뭐 여지는 드릴게요 언제부터 주무기가 채찍이었나요? 어... 아무래도 채찍 자체가 패링이안 되다 보니까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사기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엘덴 링은 회차 얼마 도실 생각인가요? 아마 다크소울 3처럼 회차를 좀 많이 돌것 같아요 언제나 프로움이 저를 배신한 적은 없으니까 왜 다크 소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원래 프롬 게임 자체를 골랐어요. 플스4가 나왔을 때 당시에 친구가 같이 블러드본을 같이 하재요. 근데 끝내 그 친구는 중간에 광탈을 했고요. <웃음> 저는 엔딩을 봤습니다. 블러드 보니 저의 첫 이제 프롬 게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프롬 게임에 대해 좀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다크 소울까지 가게 되었죠. 아니 근데 진짜 팬티 색깔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속옷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어두운 계열을 입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남색밖에 없습니다. 됐냐? 로아는 계속하실 건지. 아 로아는 접었습니다. 참고로. 안타깝게도 로아는 접었어요 이게 좀 어쩔 수 없었다 소울료 게임 말고 로아 같은 다른 게임 하실 의향 있으신지 탈 의향은 있습니다 이미 스팀에 침몇개한게 개 많아요 지금 q 인 a 연거 후회하시나요? 네 살짝 좀 후회가 되네요 지금 이제 올리실 영상들 보면 세키로는 안보이는데 엘든링 전에 세키로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할 생각 있습니다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예 똑같아요 그냥 방송하고 밥 먹고 편집하고 똑같죠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 없기 때문에 전 좋은 것 같아요 망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참 뭐랄까... 항상 부끄럽습니다 항상 부끄러운 존재들이지 음. 로아 프롬 시리즈 말고 다른 게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무슨 게임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계획은 크게 없어요, <웃음> 진짜로. 지금 단지 3 다크 소울 3에 대한 영상을 지금 다 만들고 나서 아마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지 않을까 저 생각이 되네요. 제 미래 여친하고 엘든링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항상 바이저가 올라간 헬멧만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거 있죠 미연시 같은 거 보면은 남주인공은 무조건 머리카락으로 항상 눈이 없어요 <웃음> 맨날 가려져 있어 입을 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저가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시그니처라서 일리 중에서 일리가 다크솔이죠 다크솔 일리 중에서 두번 다시 하기 싫은 것은 둘다 하기 싫습니다 디잡 흡점, 디잡입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너너 no, no. 태증 로리안 조각이 가시갑옷으로 다진 고기 만들기 그나마 쉬운 채찍로이한 조교하기 당신의 뒤를 노리겠다. 저도 당신의 뒤를 노리겠습니다. 롤 안하나요? 한다에 영상 올릴 생각 있나요? 할 생각도 없고요. 영상 올릴 생각도 없습니다. 스콜라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위전모션이죠. 만약 구독자가 떡상하면 은 다크소울 접고 다른 게임 하실 건가요? 다크소울은 안 접을 거고요. 다른 게임은 할 겁니다. 아직 나작펠리지만은 나큰벨이 되기 바라는 시청자입니다. 앞으로 향후 컨텐츠와 이전의 회사 그만두기 전에 하셨던 다른 게임 펠 편집으로 다시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1부 메인 게임, 2부 다른 게임 이런 식으로 도 보고 싶습니다 큰 계획은 없었고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했던, 했던 게임들 있죠 그런 건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했어요 이제 저한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불사대가 된 계기는... 도대체 엉덩스름한 맛이 뭐죠? 뒤잡을 많이 해보시면 압니다. 그런게 있어요. 무슨 이유로 소일류 게임을 하였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블루도븐 하다가 넘어갔어요. 부직이랑 인두 중에 뭐가 좋나요? 그나마 부직이 낫지 않나. 스콜라는 전설이다. 이 댓글을 쓰는 당신도 전설이네요. 얼마나 크신가요? 대체 뭘 말하는거지? 망자를 파티 말고 뉴비를 파티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대체 뉴비가 없습니다. 불투에서 로스리클러 개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로빙은 불투를 생각을 못해봤네. 이건 한번 고려해 볼게요. 내가 불트에선 해본 적이 없다. 왜 커머가 정상인가요? 정상이기 인 때문이다. 다크서울 모든 시리즈 통틀어 어떤 무기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아리안달의 장미. 가장 싫어하는 무기는 덤으로 좋아하는 무기도 알려주세요. 말했다시피 아까 아리안달의 장미였고요. 가장 싫어하는 무기는 인두죠?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는 거. 엘든 링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콜라 300회차도... 120레벨 캐릭터는 안 키우시나요? 안 키우긴 하죠. 이미 있긴 있는데 따로 그걸로 뭐할 생각은 없어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뼈뼈뼈 어째서 스콜라를 싫어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지치네요, 이제. 회차 돌다가 지루한 적 없으셨나요? 솔직히,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지루한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돌면 딱히 그렇게 크게 지루하진 않아,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캐는 직접 그리셨나요? 아니요. 제 누나가 그려줬습니다. 새책 PVP 강의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짜 열심히 듣고 연습할 수 있는데. 쓰읍... 굳이 지금 와서 채찍을 만들기는 좀 늦지 않았나요? <웃음>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은 그냥 안전하게 그냥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타락하신 건지 타락이란 말이 참 깊고 어둡네요.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깊고 어두운 주인분이 선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깊고 어두운 매력에 빠지게 되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회차 보시니까 300회차 이상 도시던데 엘든링 나오기까지 계속 도신다면은 대략 어느 회차까지 가실지 궁금합니다 5 0 0회차까지갈것 같아요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다크소울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뒤잡당하기 뒤잡하기 뒤잡당하기 흡정당하기 흡정하기 흡정당하기 스콜라 2회차 돌기 VS 팔란 대검 노강 플러스 불사대 세트 있고 회차 3개 돌리기 둘다 하기 싫은데? 본인은 변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변태와도 차이, 차이도 설명해주세요 저는 변태가 맞고요 차이점은 잘 모르겠네요 엘딘링이 출시되면 닥소3는 어떻게 될까요? 가끔은 하겠죠 닥소풀탐 1891시간 했네요 옛날 영상보은 침입도 하시던데 요즘은 안하시나요? 생각날 때 침입을 합니다 몸이 좋은 편인가요 머리가 좋은 편인가요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안좋아요 질문은 아니지만 팔령 사랑해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형은 진짜로 병들어 있으니 참을게 와다 박스 회차 도신 것처럼 다른 게임도 회차를 도실 것인지 아뇨 유튜브 시작 계기는? 스위치가 잘안 돼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0분 50초부터 답변해주세요. p v p 하실 때 선호하는 무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무기인가요? 채치펜 끼고 제로투 쳐줘요. 제로투가 뭔가요? 제로투가 뭐야? 아... 싫어요. 다크서3 1회차 룩이 궁금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료였는데? 엘덴 링이 나오면 엘덴 링이 주 컨텐츠가 되나요? 네. 저녁 뭐 먹을 건가요? 고기 먹을 거예요.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 올리실 생각 있나요? 네, 있습니다. 헬리리는 펄이인 혹시 수상한 사람인가요? 아이 질문 나올 줄 알았다 딱히 펄이는 아니고요 펄이다 아니다 라고 떠나기 전에 애초에 저는 유튜브나 트위치 시작할 때 뭔가 캐릭터를 잡잖아요 저에 대한 캐릭터를 분명히 사람 얼굴을 만들면은 나중에 얼굴 공개를 하면은 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제가 일부러 수인을 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수상하긴 하지만은 수상하게 뭐 돈이 많은 퍼리는 아니고요 수상하지만은 돈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불사대랑 상경련 닥소3에서 세캐릭으로 1회차 플레이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몇번 있었어요 단지 제가 영상으로 안올린 안 것뿐이지 닥소 전작의 조작감을 그대로 가져온 닥소3라면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보스는 누굴까요? 양머리 데몬 진짜 끔찍하지 에? 초보 시절 가장 끔찍했던 기억 무명왕 한50 트라이 가까이 있었을 때 채찍 취향이 어떻게 되, 되시죠? 아리안들 채찍을 쓸 거고요. 마음 같아서는 강화를 안 하는 게좀더 길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때릴 대상은 아무래도 교부님교부님이좀 많이 맞아 보셨으니까 좀 나와 같이 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디잡을 당하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아십니까? 민초 vs 혐초. 난둘다 아니. 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고등어 좋아하고요 닭도리탕, 코드파이 팔모인가요? 전 풍성충입니다 아 어쩌라고요 세키로는 불본 정주행하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키로는 가능한데 불본은 제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됩니다 방송하기 전에는 뭐하고 사셨나요?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회사를 회사에 있는 PC를 유지보수 해주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 졸업 앨범 디자인 제작해주는 어느 회사 프로젝트 사이트 만드는 거 테스터로 들어, 들어갔었고 전국 시외버스 그냥 서버 관리 비슷하게 했어요. 다크솔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보스. 전 개인적으로 미드를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보스. 할라니어 시리즈 화방녀 화방녀죠.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모는 길드카다가 궁금합니다. 편집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아면 편집자가 있나요? 편집자는 없고요.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독학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 댓글 영상에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서머 게임 어페스트를 생방송으로 시청하셨습니까? 아니요. 전 잤어요. 엘덴 링 트레일러를 보고 가장 기대되는 것은 뭔가요? 늑대가 하울링하는 장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가. 닥소나 로아 말고 따로 하시는 게임 있나요? 데스티니 가 되는 즈로 잠깐 하고 있는데 제가도 아마 두달 이후엔 접을 거예요. 두달 이후에가 다음 시즌이라서 근데 제가 더 이상 할 의향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해보고 싶은 소울료가 아닌 게임이 있으신가요? 있죠? 있기 있는데 사람들이 잘안 보네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주면 스콜라 해주시나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다양한 다른 장르의 게임들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입니다. 영상에서 굿즈로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할 때 텀블러를 언급하셨는데 계획이나 일정이 준비되어 있나요? <웃음>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계획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시죠? 제가요? 엘든도 천시간 찍으실 건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성 전체성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리지 않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영상 편집을 좋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반응 같은 거 보는 재미로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민초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민초가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후로도 민초를 계속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도 안 먹어봤습니다. 다크소울 1,2,3 노히트런 언제 하시나요? 언제 한다고? 한다고 얘기했나? 커마를 저희처럼 하고 다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이제까지 본 영체 압령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분이 누군가요? 핵에 망측한 망자 x 눈치 더럽게 행동하는 영체는 압령이든 가장 마음에 드는 피부색 일반 피부색 제외 회색 재앙 반지 끼고 회차돌기 vs 녹화 총에 빼고 회차돌기 둘다 해봤는데? 근본 영상이 심연추종자 영상에서 어, 두건쓴 핫한 남전 누구인가요? <웃음> 붕탕물에 <웃음> 나오는 리카르도 마일로스라는 친구인데 일단 본인은 자기 이제 춤 영상 가지고 비밀 만들지 말래요. 근데 이미 인터넷에 퍼진 거뭐 어떻게? <웃음> 다크 소울 의 인생 게임 톱5는 무엇인가요? 배빌맥크라이 크래쉬 밴디콘, 블러드 본 메탈 겟솔리드 좋아하는 음악 장르 뮤지션은 누구인가요? 재즈, 마잭을 좋아하긴 하죠 단명 깊게 본 영화, 만화, 애니투, 소설 두 가지씩 답해주세요 쇼센크 탈출, 다크나이트 원펀맨이랑 요 주술회전 소설은 아예 안 봐요 제가 <웃음> 여름과 겨울 중 선호하는 계절은 어느 것입니까? 겨울 펠리라는 닉네임으로 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겪은 생활이랑 좀 비슷했어요.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해가지고 동질감이 느껴가지고 펠리라는 닉네임을 짓게 됐어요. 다크솔 시리즈 세간 내에서 스카우트 제가 들어왔을 때. 하고 싶은 기사단은 나 교창 직원인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칠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고등어. 판타지와 SF 장르 중 선호하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판타지. 엄청난 거금이 손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방송 장비 사는 거요. 펠리리님의 드림 홈과 드림 카를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은 집에서 단독 주택 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는 주형차면 딱될것 같아요.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애초에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약 7년간의 전 세계여행을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입니까? 저는 세계여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본인의 성적 체험은 무엇인, 무엇입니까? 외모, 성격, 나이 차이? 나이 차이는 작아도 상관이 없고요 커도 상관이 없어요 외모도 상경, 상관이 없는데 성격이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외모는 이순이고요 진짜 일순은 성격이에요 게임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면 은 저는 다 좋아요 스테이지 스트리머로서의 펠레르님의 다짐은 안전하게 방송하자 왜 늑대를 캐릭터로 정했나요 늑대 늑대 기사 늑대 피의 소팔 판란의 불속 다크솔 2위의 침이? 지인분들과 따로 이제 멀티되는 게임 같이 하는가? 아직 못 소리신가요? 만약 연애를 한다면 채찍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못 소는 맞고요. 상대방이 원한다면은 맞춰줘야죠. 엘든링에서 혈은 메시지가 모든 플레이어가 아닌 속한 그룹에서 공유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후에 엘든링을 플레이할 때 어떤 그룹, 정확히 어떤 비번으로 하실 건가요? 정확힌 펠리레님의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과 메시지나. 혈흔 등을 공유하면 멀티플레이를 같이 하실건가요? 혼자 하실건가요? 어 글쎄요 일단 나와봐야 알거 같은데 다크솔3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보스와 가장 어, 먹었다고 생각하는 보스는 무엇인가요? 지금 와서 어려운 보스도 없고요또 먹었다는 보스도 없습니다 영상보고 너무 강명깊어서 다크솔3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장 시작하셔도 됩니다 헬레 님이 멋있, 멋있으신 이유? 내가 멋진 적이 있나요? 나안 믿습니다. 자켓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자켓을 만든 중간에 다크소울 3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딱 제가 즐겨 쓴 투구가 이름 없는 기사의 투구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늑대 캐릭터한테 붙인 거예요. 탄생을 하게 되었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매력은 매력이 있나요? 아, 난잘 모르겠네요. <웃음> 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일회차 몇 시간 컷 하셨나요? 한 시간 내외로 끝나요. 다크소울 시리즈에 어, 주인공 캐릭터들 중몇 편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불자, 저짐자, 제 귀인 제 귀인이죠 아무래도 컨트롤러 뭐 쓰시나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기종은 있다면? 저는 엑스박스 1 컨트롤러 쓰고 있습니다. 펠리님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면 언제 가장 좋으신가요? 지금이요. 펠리윗이 다크솔 플레이하면서 가장 재미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핵쟁이 골려먹을 때 스콜라를 해보시니 잡 제스처, 각종 방어구와 무기들의 종류는 스콜라가 훨씬 낫다고 느끼셨나요? 다른건 모르겠는데 뒤잡은 확실히 스콜라가 낫긴 낫더라. 대마법사십니까곧 I'm a virgin 합방의 유무 화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반향성 킬링타임용? 다음 연도에는 좀 반향성이 좀 틀려질 겁니다 수위 맨날 적자예요 <웃음> 가장 마음에 드는 소울라이크 게임스토리 블러드본 다크솔3를 하면서 가장 많이 죽었던 보은 누구인가요? 무명화 회차 돌며 사용하신 무기 중에서 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데몬의 손톱이었나? 다크솔3 첫 1회차를 돌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또 무명왕이죠? 무명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원조 늑대기사 아르토리오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배님 가족클럽이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심라면 참깨라면 중에 하나만 고르면 참깨라면 목소리 중후변질은 어떻게 하나요? 옛날부터 고생하시면 됩니다 망자가 만 1명이나 있다니 참 말세군요 그중 망자가 너란다 자신이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은 무엇인지 가시가보 지금 상대에도 까다롭거나 제일 어려운 보스는 없는데요 망자르 파티에 나오고 싶습니다 다크솔은 소 어, 어느 때 하시나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오시면 돼요 저희가 사랑하는 거 알죠? 저도 사랑합니다 엘든링 독립 또 나온다던데 거기 강아지 몬스터 또 껴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평소에 프롬이구나 어째서 선생님에게는 왜이리 묘한 이끌림이 느껴질까요? 보면 볼수록 뭔가 닥수에 빠져들면서 같이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 어서 오십시오 대부분 같은 갑옷을 입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스토리가 있나요? 스토리 있죠? 팔이랑 상의까지는 다 제가 맞췄어요 다리를 뭘로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청자분들이 알바 각반이랑 좀 어울린다고 껴보니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은 청자분들과 같이 맞춘 옷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집 리모컨 어디있나요내 침대 옆에 있는데 진짜 변태입니까? 컨셉입니까? 난 두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방송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직장은 그만뒀죠. 강제로. <웃음> 이 시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이 일에. 발을 드리게 됐죠. 엘든링 발매하면 공략 찍어줄 의향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크소 3를 하면서 뭔가 후회했던 적이 있, 있는 있을까요? 하면서 후회했던 거? 가시갑옷? 굿즈로 폰키스나 장패드 같은 건 내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네, 생각 없습니다. 닥크소300 회차 하시면서 든 가장 큰 생각은? 솔직히 300 회차까지 오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는데요. 시리즈별로 가장 좋아하는 무기, 방패, 갑옷, 마술, 주술, 기적 총매를 알고 싶습니다. 블로 블루드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촉수 나오는 거 그거 좋아했고 월광검 블러드본에서 나온 월광검 좋아했었고요 쓰리 같은 경우는 주술 중에서 혼돈의 모짜리였나? 혼돈의 모짜리를 좋아해요 늑대기사 방패 결정의 성명 혹시 모논 방송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제 옆동네 살고 있는 감뮤주 씨라고 있어요 만약 모논 같이 하자고 하면은 하긴 할 겁니다 전 단독으로 안할 겁니다 모논은 <웃음> 600년 뒤엔 뭐 하실 생각이시죠? 600년 뒤에도 아마 프롬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방송 접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갔어요 망자들은 심연에 이끌리는데 펠님 주변에는 망자만 있으니까 펠님은 심연인가요 잘알아보시나요 일만 기념 파인애플 피자 먹방은 안 해주시나요 돈 주세요 솔직히 내돈 주고 사먹기 너무 아깝습니다 전업으로 바뀌신지도 꽤 되었는데 직장생활 할 때에 비해서 달라진 소감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족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내가 직장생활 했을 때 정말 비빌 거렸거든요 병원비를 벌려고 직장 을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중요한 그겁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일의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몸이 좀 정상적으로 너, 좀 돌아갔어요 물론 지금도 좀 하자가 있긴 하지만 은 예전보다 나아요 그거는 맞아 FPS 게임 하실 생각 없으신 거, 없으신가요? 할 의향이 있어요. 영상에서 가끔씩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할무 있으신 건가요? 살짝 있습니다. 미아 자켓에 대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빛빛빛빛 빛, 빛, 빛. 본인이 살면서 최고의 욕은 뭔가요? 극찬한 거? <웃음> 외국인한테 극찬받은 거는 너 같은 동양인들은 모두 죽어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한 애가 핵쟁이였어요 <웃음> <웃음> 담배 펴서 목소리가 좋아진 건가요? 아니요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와 Q&A 읽는데 몇 시간 걸리냐 지금 야두시간 걸렸어? <웃음> Q&A 읽어주는데 어, 아 되게 많네 진짜